안녕하세요. 동판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집값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경제는 불안하고 대출 중단 정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죠. 금리는 이미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만 고승범 금융위원장 위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관련 대출 잡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곧 집값을 잡겠다. 집값과의 전쟁이다.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집값 폭락이 임박했다. 다섯 가지 정도가 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집값 폭락? 무슨 이야기야?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도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값 폭락 다섯 가지 증조 제 눈에 보이는 그것도 한번 정리하고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제가 보는 세 가지 이유도 함께 말씀드릴 건데 자,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그래서 결론으로는 나는 어쩌라고.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 또 투자자 관점에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등등의 관점에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아마 모바일 폰이나 또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보실 건데 어떤 것을 보시더라도 유튜브 화면 자체를 속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부 제 눈에 보이는 집값이 폭락할 것 같은 다섯 가지 징조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우선 최근 정부 관계자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금리가 올랐으니 집값이 잡힐 것이다 누가 이야기했냐 하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였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집값 고점을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북권 6억에서 9억 사이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이른바 강북권 키 맞추기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부 관계자들의 집값 고점, 집값 하락 이야기를 비웃습니다. 즉, 집값 거품을 비웃는 언론들 그리고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바로 이겁니다. 고장난 시계 인디언 기후제의 비밀인데요.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두번 맞습니다. 고장난 시계인데 오전에 한번 맞고 오후에한번 맞죠. 즉, 시계가 고장 났는데도 하루에 두 번은 맞더라라는 거죠. 인디언 기후제 아시죠? 인디언은 가뭄이 심해서 비가 내리게 하는 제사를 지낼 때 인디언 기후제 언제까지 지낸다고요? 비가 올 때까지 지낸다고. 그래서 인디언 기후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지내니까. 자, 고장난 시계와 인디언 기후제의 공통점,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리면... 언젠가 맞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경제 사이클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사이클이 있죠. 부동산 사이클이 있죠.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내릴 때도 있겠죠. 다만 지금까지 올랐는데 언제부터 떨어질까 내릴까 그 때가 중요한데 제가 볼때 임박했다. 그 다섯 가지 증조가 보인다라는 거죠. 자 현재 상태 보겠습니다. 공급 부족, 매수자 우위, 각종 개발 이슈, 특히 수도권, GTX 등다 알고 있죠. 그 덕에 집값이 전반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이제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다섯 가지 징조들이 보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자영업 붕괴입니다. 자, 자영업자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831조원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가계부채에 포함된 부채도 있고 또 가계부채는 포함되지 않은 즉 사업자대출 부채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다 빚, 부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들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아시죠? 영업금지 또는 제한. 대출 막혔죠? 대출 절벽 돌려받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엎친대 덮친 격으로 금리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자, 최근 정부는 앞으로 위드 코로나 준비 선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자영업자들에게 특히 오프라인 상가, 회복 불륭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일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회복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해 올해 엄청난 자영업자들의 빚, 그것을 갚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될까요? 또두 번째, 그 빚을 다 갚고 저축할 여력이 있을 정도로 회복될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와 함께 자영업자들, 특히 오프라인 상가를 가진 자영업자들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어렵다고 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영업자들의 붕괴와 주택 가격, 주택시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주택 소유자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들, 그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 그 다음에 은퇴자들이죠. 자, 자영업, 근로소득자, 은퇴자로 구성된 주택 소유자, 주택시장에서 만약 자영업자들이 가진 소유주택이 자영업의 붕괴로 인해서 매도 안력이 증가한다면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높은 집값 버티고 버티다가 하방 압력이 커지겠죠. 자 두번째입니다. 집값을 못 쫓아가는 전세값. 지금 보시는 자료하면 강남 집값입니다. d h 이 개포 812동에 8 4평방미터 전세 매물로 나온 겁니다. 가격이 어떻습니까? 29억 30억 정도 뭐 대략 한 30억 정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화면입니다. 이제 전세값 시세를 보겠습니다. 804동인데 같은 평형입니다. 84평 방미터. 자, 보면 전세 15억 17억. 어떻습니까? 전세 가격이 시세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자,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8%까지 하락했습니다. 치솟는 집값, 전세값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전세값 상승률은 시가 상승률에 못 미친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집값과 전세값 그 폭이 좁아질수록 집값은 오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일반 상식이죠. 그런데 집값과 전세값이 크게 벌어져 있다. 이 자체에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전세값이 더 오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집값 폭락 다섯 가지 징조 가운데 세 번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깡통 빌라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깡통 빌라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집값보다 빚이 더 많은 빌라. 그러니까 대출금 또 전세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 등등을 합쳐도 돌려줘야 될 돈이죠. 집값보다 더 많다. 즉, 집값보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이 깡통빌라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료화면에 보는 것처럼 지난 2020년도 보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깡통빌라가 지난 2020년 작년에는 23.5 경기는 17.1 서울은 13.5였는데 올해 2021년 올해 상반기 인천은 40.4 경기는 3 3점그 다음에 서울은 24, 무려 2배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2배 가까이. 자, 이 이야기는 어떤 뜻입니까? 아파트 다음으로 빌라 다세대가 있죠. 그런데 빌라 다세대의 가격 상승은 거의 멈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빌라 다세대가 오르이라고 기대해서 빚내고 세입자 받았는데 오르지 않고 나가겠다 세입자들이 하니까 돌려줄 돈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깡통 빌라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무려 두배 이상 크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전세 보증 보험금 반환 사고도요 역대 최고 또 끈수로도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전세 보증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공공기관 또 사기관 해서 세 군데입니다. 공공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은 보증기관이죠. SGI 서울보증인데 이세 군데를 합쳐서 전세보증금 사고가 터진 것이 역대 최고체다라고 하는데 건수로는 259건, 금액으로는 554억 원의 보험사고가 터졌다고 합니다. 언제? 지난 7월달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대 최고, 최다, 월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깡통빌라가 급증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세입자한테 그 같은 사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왜? 빌라 다세대 가격이 크게 오르리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우리가 두 번째에서 아파트, 강남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절반 정도로 떨어져 있다. 갭이 크게 벌어져 있다. 그 방향성 전세값이더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세값도 오르고 집값도 떨어지고 동시 패션이거나 그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건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조금 더 커졌습니까? 물론 전세 대란이 계속되면서 전세값도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설령 집값이 떨어지진 않더라도 더 오르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집값 폭락. 제 눈에 보이는 다섯 가지 증조 가운데 네 번째. 아시다시피 대출 봉쇄, 금리 인상. 자, 최근 지만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승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자, 이분은 아주 강경파 매파라고 하죠. 가계부채와의 전쟁. 보고했습니다. 선전포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가계 부채와의 전쟁을 수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가계 부채는 아시다시피 주택 담보 대출 그리고 신용 대출로 크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가계 부채와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택 가격, 집값과 전쟁을 하겠다. 왜냐면 하 주택 담보 대출 억제, 또 축소 주택담보대출가의 전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돈맥 경화가 증가하면 이건 역시도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집값 폭등 다섯 가지 제 눈에 비치는 다섯 가지 증조 가운데 하나 다섯 번째 나디건 헨수막 지금 보시는 자료 하면 헨수막 보십시오. 이대역에서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합니다. 6억대라고 하네요.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규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게 안 팔립니다. 안 팔려서 곳곳에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 놓았네요. 자, 서울 도심이죠. 역세권 이대역. 안 팔리는 아파트가 등장했고 현수막이 여러 군데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즘 집값을 보면서 집값 폭락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징조를 하나씩 말씀드렸고요. 다음 2부에서는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제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집값 폭락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집값 폭락, 아니다, 천만의 말씀, 이 반대되는 두 가지를 들으면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세 가지 제안, 이 말씀을 묶어서 다음 2부에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